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성재 의왕시장입니다.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. 3년째 코로나가 지속되고 115년 만의 폭우와 이태원 참사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도움 덕분에 힘든시기를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. 이제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. 새해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저도 시장으로서 우리 우왕시가 수도권 중심도시, 친환경 명품도시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뛰겠습니다. 시민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사랑합니다.